<웃음> 후비자 후기적, 고비적이야? <웃음> 어우 춥다 날씨. 아, 아, 아, 그아저못나요그지만 부러져. 뭐? 아니 못 나가요. 부러진다고. 우와 태극기집이다. 그러면은 다른 데다 비어 있는 거야? 밑에 지금 이하고 아, 뒤에 이런 다 비어 있어. 한팀 빼고. 어, 저기 응. 오고 있다. 자 짠아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짠캠핑의 짠비즈입니다. 제가 오늘 충남 예산에 있는 아그로랜드 캠핑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이들 동물 체험을 할수 있는게 가장 큰 장점이고 뭐 말도 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자동차도 탈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여러가지 어 재미있게 한번 즐겨 보고 오늘 캠핑장으로는 어 이렇게 여러가지 여러 단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제일 밑단 농장이랑 가장 가까운 그런 단 오늘은 D1번, 2번 오늘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캠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피칭하러 가시죠 아직까지는 여기는 비는 안 와가지고 땅이 좀안 젖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안 젖었고 저쪽은 젖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텐트를 치고 저쪽에 타프 치고 그러고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세팅은 아직 덜 됐는데 조금 힘들어서 아,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힘드네 <웃음> 자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원래 여기다가 그 타프를 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또 날씨가 좀 잠깐 갑자기 햇빛 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예보를 봤더니 또 바뀌었어요 비가 또안 온대 그래서 그냥 타프 안 치고 바람이 좀 불면 윈드스크린만 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꾼이 어, 일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앞에 힌트 쳤어, 자 오늘은 쇼페, 쇼빼. 쇼페랑 라쉘 지퍼덕팅 했고요. 바람이 약간, 산들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팩을 앞에 두 개랑 그 뒤에 세개 이렇게만 박았습니다. 뭐 조금 더 많이 불린다 하면 요 앞에도 이제 좀 하려고요. 난로 기름부터 좀 넣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야심차게 <웃음> 준비한 <웃음> 불멍용 테이블인데아두개 <웃음> 놨어요. 두개 샀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열 때마다 맨날 헷갈리네. 이 힘으로 힘으로 Hanande. Ye, Delta m o 이 h e r when the h e c 이 a 여기에다가 뭐 놓고 여기다 조명같은거 놓고 그러고 생활하면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이건 항상 불멍 때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영상에서도 좀잘썼고요 라미님도 나름 만족해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두번째 제품은 뭐냐면 자 두번째 아이템은 1초 폴딩 테이블 의자입니다 요거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은 이제 브루클리웍스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입니다 24,000원인가 해요 정가가 그리고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산 거에 스티커만 붙였습니다 근데 나름 둘이 좀잘 어울려서 좀잘 쓰고 있습니다 불멍할 때 여기 위에다 맥주라든지 뭐 넣을 수 있게 이런 홈도 있어서 어, 제가 좀잘 사용할 것 같아요 올해는 자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리성 수납 공간은 약간 좀안 좋기는 해요 근데 편리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쇼파이 지금. 지금 할까? 다음은 이런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멍할 때, 여기서 장작을 놓는 건데, 이게 꽤 쏠쏠하게 감성이 좀 넘칩니다. 나름 이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밖에 약간, 약간 야생적인 느낌? 뭐 약간 그런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같이 또 불멍할 때, 너무 좋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이 파일드라이브 랜턴거리에요 그냥 땅에다가 박아주면 박아주고 여기다 랜턴을 거는 그 제품인데 이게 또 밖에서 불멍할 때 굉장히 또 감성을 엄청 살려주는 그런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아 거의 저의 새 용품이 됐습니다 카드미 길버트 랜턴이랑 아주 궁합이 정말 잘 맞습니다 아. 다음은 랜턴 2종 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지금 랜턴 이거를 밖에 야외활동 할 때는 거의 다 쓰고 있는데 뭐냐면 일단 카즈미의 길버트랜턴 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박스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좋은 박스입니다 이제 하드케이스가 있는데 이 카드케이스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다닐 때 무슨 깨짐이나 이런 걱정이 없이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뭐이 정도의 그런 충격은 절대 뭐 걱정 없이 가지고 날수 있고요 이렇게 열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요 윗부분만 해서 랜턴 거리에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여기에서 갓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M3입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루메나의 M3입니다 이 M3 같은 경우에는 배가이 후레쉬로도 너무 좋고 특히나 이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 사용을 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랜턴 거리에다가 걸어도 좋고 이런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체결 이, 여기다 이렇게 체결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체결을 해주신 다음에 갓도 포함이거든요 갓도 이렇게 올려서 껴주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이따 밤에 얼마나 감성이 넘치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밥 먹자 이제 배고프다 빨리 하자 오온수야 오이수 아온이수로 샤워해야 되겠네 엄청 커. 오, 저쪽에 다들 물이. 야, 이거 완전 밀리면국이네. 별집별집 삼겹살. 자, 갑니다. 불확 붙는다, 확 붙어. 자, 빨리, 여기. 확. 어, 야. 향, 별집 향, 어우, 씨. 어, 자 잡고, 슉. 으씨 어, 야. 어머머. 이야. 可以可以带队<音樂> 막걸리 중에 하나, 지곡 팔봉 막걸리. 막걸리. 서산 쪽 왔으니까 서산댁들이 또 사왔습니다. 서산댁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라미님이 또한잔 드셔보시겠다고. 아, 이거는 꼭 먹을 겁니다. 아유. 에이. 아유, 깍깍, 깍깍, 깍깍, 쉬. 하나가 하나가 둘 같지마. 둘 같지마. 우리도 못 먹었어, 빨리 먹읍시다, <목소리> 먹읍시다, 우리 도 먹읍시다. 아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짜게비. 감사합니다. 미비. 아우, 깔끔해 아, 진짜 깔끔해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 집이 더 추운데. 하늘이 구름 같고, 날 저번 바라. 이 e 사이트에요 이 e 사이트 그리고 D 사이트 그래서 이렇게 둘을 마주 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많이 많이 깊이들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만 비웠고 C, B, A 사이트인데 이 자리들은 꽉 찼어요 보시면 이 자리들은 옆에 가득 찼고 이 자리는 텅텅 비었습니다 선이 아 갖들아 안녕 갖들아 야 갖들아 바뚜 이거 갖아 지금 트랙터 타고 있습니다. 트랙터 목장 한번 오는 거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목소리> <목소리> Can h e papa got a h e speech, b a t i n the secret of the beach. The a t e n mam, a m n I think we are. You i n Father, y o u e the p o r I'm e k i 맛있어. 맛있다 불래구우 음 아, 제맛이네 <웃음> 저기 돌좀 구워봐 맥댐무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저렇게 집어넣으면 되는거 아니죠? 건빡다촉겁바속촉 겁박. 겁박한다 이놈의 시끼가 겁박을 하세요 촉 건빡속촉 <웃음> <확실히> 맛있다. <웃음> 음. 음. <웃음>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정말 겉바 소쪽 맞지 응. 음, 어 진짜 맛있다. 어 좋네. 무슨 향기가 이렇게. <목소리> 사장님한 마리 얼마예요? 예쁘면 괜찮겠지. 이거 떨어지지 정말. 더 많아서 빙산을. 이 아니나 아까 쪄쪄 하지 말로만원한 마리 사 갖고 왔어 <웃음> 갑자기 비가 9 시에서 1 0 시까지 온다고 소리가 들어서 여기다 타프를 빠르게 좀 쳐야 될것 같습니다. 타프를 쳐보겠습니다. You're so beautiful girl 그대 눈에 바라볼 때 내가 모르는 걸 이제 믿을 수가 You're so wonderful girl 작은 손짓 하나야 yeah. 그대 원하는 걸 모두 주고 싶어 My superwoman e yeah. e yeah, girl, I'm under your spell 너의 마법에 빠져들었나해 나올 수 없어 So tell me who stole from the sky Yeah. In your eyes, yeah. eyes, you're s o beautiful girl Didn't t h e r m a a o r You're m i n 이거 보니까 탄색 매니아 더라구요어쩌다보니까 눈떠보니까 다 에르젠 탄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르젠의 미친자 탄색의 미친자 윈드스크린 은 지금 탄색으로 세팅을 했었구요 그리고 라운지 절터 탄색깔 이렇게 있구요 쇼페스티블 탄색 그리고 안에 있는 이어지자까지도 탄색이었고 에르젠 엘타프 300D짜리 요거까지도 탄색이었습니다 심지어 요것도 선택해. 흐흐흐. 탄색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세팅이 제 마무리 철수 준비하고 마무리 짓고 그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paper cups with cardboard sleeves sitting on a table getting cold. Neither one of us really wanted a drink But we needed something to hold I think you know it's coming by now Cause I'm not good at hiding it Now what I gotta say just don't know how And I'm not good at finding it Do I say what I need to say? Or do I tell it? 마무리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은근히 생각해보니까 이 에르젠을 모으게 됐고 그 중에서또 탄색을 또 모으게 된것 같아요 어쩌보면 되게 어려운 길을 선택을 했는데 운이 좀 따라서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말씀 다시 드리고 앞으로도 에르젠 탄색을 모은 저희 에르젠 볼 모은 저희 짱 캠핑을 응원해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짬바, 짬바 with cardboard sleeves, sitting on the table getting cold